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달려라 방탄의 댄스 챌린지 열풍이 뜨겁다고 합니다 달려라 방탄은 BTS가 올해 6월 발표한 엔솔러지 앨범 프로프의 수록곡인데요 13일 안무 영상이 공개된 후 글로벌 쇼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에서 댄스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달려라 방탄 음원을 사용한 콘텐츠 수는 댄스 챌린지에 삽입된 두 구간을 합쳐 열흘 동안 약 20만 건이 증가해 65만 건을 돌파했고 해시태그 런 bts를 사용한 콘텐츠 조회수는 39억 건을 상회한다는데요 달려라 방탄 댄스 챌린지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 세븐틴호시 프로미스나인 이서연 리세라핌 엔하이픈 정원과 니키 뉴진스 민지와 페린 등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댄서 아이키 안무가 시에나 날라오, 일본 배우 야마시타 코키 등 다양한 분야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달려라 방탄 댄스 챌린지 열기는 글로벌 음악 차트 순위로 이어졌는데요. 11월 26일자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달려라 방탄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0위, 글로벌 83위, 빌보드 글로벌 2135위로 재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핫한 달려라 방탄 댄스 챌린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